왕초보 영어교실 제9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리 패밀리 welcome back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오늘 저를 처음 보신다면 welcome 저는 타미쌤입니다 영어공부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수십년간 영어를 쉬셨던 상관없이 누구나 기초부터 탄탄히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실 수 있게 지난 8시간 동안 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시리즈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8시간 동안 영어의 알파벳, 기본 파닉스, 그리고 단어의 조합, 긴 단어 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읽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아직 그것을 다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 설명란에 모든 시리즈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필요하신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 동영상들과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저와 같이 영어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첫 번째로 같은 글씨인데 다른 소리가 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발음 외에도 연음이나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다르게 발음이 날수 있는 단어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어 읽기 연습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규칙들을 복습해보고 실전해보는 퀴즈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글씨 다른 소리 글자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소리를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나 글씨가 두 가지 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같은 글씨도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니 이것들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닫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close입니다. C-L-O-S-E 인데요. 우리가 이 S 발음을 z 소리를 내서 close라고 발음을 할 때는 문을 닫다, 창문을 닫다 등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s를 지우 발음이 아닌 s, s 기존의 발음으로 내주면요. close, 가까운 이라는 뜻으로 됩니다. close는 가까운, close는 닫다. 이렇게 의미의 차이가 있고요. 역할의 차이도 있습니다. 살다 라는 단어로 우리가 배워온 live, L-I-V-E 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live라는 소리와 우리가 배웠던 매직 E의 규칙을 따른 live의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live라고 소리가 날 때는 동사, 행동으로 취급되는 살다 라는 의미고요. live라고 읽힐 때는 살아있는, 생방송의 등으로 꾸며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E READ, read라는 단어는 읽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read라고 발음이 될 때도 있고 read라고 발음이 나기도 해요. EA가 이 소리가 나거나 에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read라고 읽힐 때는 읽다의 과거 형태인 읽었다 라는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lead, lead하다, 이끌다 라는 단어도 있죠. lead가 led라고 발음이 날 수도 있는데요 철의 종류죠 납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b o w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서 다룰 때 o w는 o 소리가 나고 아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b o w는 bow라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bow라고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bow라고 소리가 날 때는 인사하다 절하다 라는 뜻의 행동이고요. bow라는 뜻은 활, 리본 같은 뜻도 있습니다. 같은 글씨 다른 소리의 마지막 글자는요. t-e-a-r 입니다. 아까 e-a 가 e 소리가 주로 나지만 에 소리가 난다고도 말씀드렸죠. tear과 tear 두 가지 발음이 나는데요. tear 이라고 소리가 날 때는 눈물 tear 는 찢다. 라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슬플 때 눈물 나면서 이것저것 찢기도 하잖아요. 이 단어들은 의미와 소리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단어들 안에서 이 같은 글씨들이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단어를 보면요. L -E -T -T -E -R. L-E-T-T-E-R Letter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대개 원어민들은 T 발음을 르, 엘 발음 비슷하게 부드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letter 이라는 단어도 letter 이라고 발음도 하지만 letter 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t가 단어 속에서 르라고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께는 이 letter 이라는 소리가 l-e-l-e-r, l-a-l-e-r 고민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t가 르 소리로 부드럽게 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close라는 단어 봤잖아요. close 할때 s가 s 발음이 나기도 했고 z, close 두 가지의 발음이 났었잖아요. 이 s도 가끔씩은 z 소리로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rose, 장미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s가 z 소리가 났습니다. music, 음악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music이 아니라 music, z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지' 소리가 들렸을 때 S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놓친 것들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는 지금 배우신 규칙들만 아셔도 기본 영어 회화, 여행 영어 일상생활에서 쓰시는데 필요한 음절 규칙들은 다 배우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실전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단어 안에서의 규칙들은 대부분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문장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문장을 읽다 보면 연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연음들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모음이 다음 단어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자음들이 만날 때 생깁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What is it? 이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is라는 단어가 I, 모음으로 시작을 해요. So, what is it? 이렇게 끊어 읽었을 때는 또박또박 구분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잔아요 붙여서 읽을 때는 what is it?이라고 붙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what에 있는 t가 i와 만나서 what t. t가 아까 부드럽게 리 라고 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what이 그 다음에 e a 의 y s 가 i 와 붙어서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이렇게 붙여서 소리가 나기도 한다는 것. 아마 이 문장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귀에 익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거 and 볼게요. c h e c k it out. 이게하나하나씩 끊어서 읽기는 매우 쉽죠. y 이 u check it out 라고 들릴 수 있거든요 체, 끼, 다웃 k가 it의 i와 붙어서 끼가 됐고요 it의 t가 out의 o와 붙으면서 doubt, check it out k는 그대로 크 소리가 났고 t는 아까 말씀드렸던 르 같이 부드러운 소리로 변했죠 저희가 다음 시리즈로 이제 문장을 볼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연습들은 구체적으로 더 많이 해볼 거예요. 지금은 모음으로 시작하면 연음이 생길 수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자음들이 있을 때는 한 자음이 생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I want to drive. So want to. 이두 단어가 want는 t로 끝났고 to는 t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I want to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I want to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차이점을 못 느끼셨나요? want to 가 있고요. want to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T가 생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I am an art teacher. I am 할 때는 모음길이니까 연음이 생기진 않았어요. 지만 m 과 on, 그래서 m의 m이 on의 a와 연결이 돼서 I am on, on의 n과 art의 a가 만나서 I am on art, n art가 됐죠. I am on art. 그 다음에 art의 t와 teacher의 t, 같은 글자의 연속이라 첫 번째 t가 생략이 되면서 are teacher i am an r teacher i am an r teacher i am an r teacher i am an r teacher. teacher 어렵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을 때 그리고 같은 자음이 있을 때 연음이 된다는 것. 문장 읽기는 우리가 자유자재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때한번더 집중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제가 두 개의 단어나 세 개의 단어를 써드릴 텐데 제가 내는 발음이 무엇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담아주시거나 본인의 점수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bed bed 정답은 두 번째 단어 bed 입니다 b a d Bad. b a -E d bed bed A와 E의 차이점은 둘다 A 소리가 나지만 A는 길게, E는 짧게 소리가 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b i t e b i t e 정답은 또두 번째입니다. Bit, I는 E 소리가 나고요. b i t e 뒤에 있는 E 때문에 Magic E, 이름 소리로 변경돼서 b i t e 소리가 납니다. 어떤 자음의 소리일까요? kit kit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C가 I를 만날 때는 s 소리가 나죠. C가 E, I, Y를 만날 때는 s 소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sit라고 발음이 돼야 되고요. KIT kit라고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read read 정답은 두번째입니다. 첫번째 단어 lead는 l 발음이 나죠. l은 혀가 윗니와 잇몸 사이를 치면서 lead 소리가 나고요. 두번째 read는 혀가 아무데도 닿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끝만 구부린 상태에서 read 소리가 납니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fine. fine. 정답은 첫 번째 단어입니다. f, f 소리는 윗니가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어 주죠. fine. p는 입술끼리 닿아서 pine 소리가 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I am 몸이 두 개죠. e와 y가 있습니다. very friend라는 단어에 ly가 더 붙었네요. 이음절로 변하게 되면서 friendly. I am very friendly. 나는 매우 친절해. 친근해. I am in. 여기서 m과 in이 연결되겠죠. I am in a. I am in a. u, i, e. 이세 개의 모음을 놓고 끊어서 be, z, business. I am in a business. 나는 사업을 합니다. I am a O E I O A 이네 가지로 끊어서요. p r o f e s i o n l I am a professional. 나는 프로입니다. 혹시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아직 어려워하는구나, 이 부분이 아직 어색하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맞는 강의들을 여러 번더 반복해 주셔서 충분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왕초보 영어회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음 시간에 왕초보 영어회화 1강에서는 I a m 을 사용한 자기소개법,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면서 영어의 문장 형태, 한글과의 차이점, 그리고 소개를 하실 때 필요한 주요 단어들 몇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9개의 동영상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9개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영어가 더 쉬워지고 시 편해지시고 두려움이 없어지셨길 바랍니다. 왕초보 영어회화 제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